여자를 만나본 애들은 여자애가 좀 기대면 나도 음. 그냥 어깨해손한번 아, 어, 이렇게, 이렇게. 할수 있는 건데 그냥 뭔가 내 주변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다 그냥 흘린다 이런 느낌이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느낌 짠 치얼스 못쏠 곳이기 힘들었지 어, 타이밍이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음 뭔지 알아 답답한 거 눈치가 졸라 없는 음. 거지 이제 모쏠이랑 연애할 때 모든 여자한테 찝짝댄다는 라게인식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짱구를 굴리는 게 눈에 보여 음. 해야 되나? 아... 해도 됐나?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고 얘도 답답한데 음. 나는 또좀 내가 너무 가벼워 보일까 봐 음. 가만히 있는 거야 모쏠은 고백도 모쏠답게 <웃음>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맞아 맞아 맞아 그 분위기 딱 잡아가지고 이거 인정 근데 이제 모쏠들은 타이밍도 못 잡아 고백을 했을 때어 그래 좋아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리액션. 있잖아요 근데 모쏠은 진짜 얼버무렸어요어어 어, 이제 똥싸고 똥덜 닦은 느낌? 썸 타던 그 모쏠이랑 제일 친한 애랑 저희한테 얘는 나 좋아하는 거 맞대? 왜 고백을 안 해? 이랬어 근데 그러고서 30분 뒤에 카톡으로 나할 말이 있는데 그럼 저도 또 민망하잖아요 되게 그 상황이 되게 용기내서 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 그, 그래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귀게 된 거예요. 얘는 내가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. 그러니까 선순 거지. 발격하자 선수는 절대 자기가 먼저 고백 안 해요. 자기한테 오는 사람 찾지. 너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아요. 남자를 너무 잘 알아. 아 너무 잘 알아서. 내가 휘둘리는 느낌. 전 생일 선물 받았을 때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과자랑 젤리 이런 걸 받았어. 젤리를 한 다섯 개 여섯 개를 사가지고 국물로 묶어서 그럼 이제 오다 주었다아 진짜 싫어 이거 그럼 뭐였지? 내 가방에 넣어놓고 근데 내가 전혀 모르니까 가방 안 봐? 이러고 <웃음> <웃음> 이제 무섭이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에 라고 귀엽게 보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얘가 이런 걸 주니까 나는. 저는 뭘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맙긴 한데 연애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없으니까 미안하면서도 고마우면서도 복잡 미묘한 감정? 항상 코스가좀 비슷비슷한 경험? 영화 보고 밥 먹고 밥을 길게 먹거나 <웃음> 어. 항상 기간은 정시에 안전하게 선수는 이미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음... 좋아요 아니! <웃음> 이 사람한테 맞추지 않는 이상 계속 트러블이 나는 처음에 나 진짜 좋은 사람인 줄딱 만났어 이상하게 점점 가면서 내가 힘든 거야 어떻게 하면 여자가 자기들 넘어올지 알고 잘못을 해도 무마하면서 넘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나 원래 그런다 이런 지 모르고 만났냐 어, <웃음> 내가 연애를 하는 건지 끌려 다니는 건지 차라리 목소리라고 음. 아,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,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? 나도 스킨십은 좋았어 좋았겠지 저, 좋았지 스킨십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뭘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해야 되나? 손도 내가 먼저 잡았고 그게 끝이었어. 정말 끝! <웃음> 돌아버리겠네. 끝! 손을 잡았는데 어! 눈이 맞췄어. 어떡하지? 내가 못어떡하지 어떡하지? 기다려야 되나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그래서 집 도착했어.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은, 어, 결국은 끝까지. 응. 분위기를 쳐내던데요? 어깨를 쓱 올리면 쓱 빠져나가고 입술 진하게 발라가지고 일부러 한번 손도장 찍어주고 아 이런 거 되게 어필을 많이 했지 뭐야 그러면 또 존나 웃어 끝이야 여행을 가자고 말을 했는데 동기들 커플이랑 다 같이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MT도 아니고 스킨십을 리드해도 내가 리드한 거에서 끝이 나 이게 답답해 근데 나랑 헤어지고서 두 번째 여자친구랑 일주일 만에 뽀뽀를 했대는 거야 뭐야? 아니, 너랑 못했다고 해서 굉장히 한이 많았나 보다 그러면 이런 비어먹을놈 나한테 하지 <웃음> 물론 못소리랑 연애를 해도 끝은 좀안 좋을 수 있어 근데 선수랑 연애를 했잖아 그러면 끝은 파국이야 먼저 헤어지지 음. 근데 그 헤어지자고 했을 때 엄청 내가 모진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올드백이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슬슬 나한테 대한 태도가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 하고 그동안 슬슬 정을 떼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게내 입으로 걔를 차길 바래서였던 거야. 지는 나쁜 사람 되기 싫거든. 또 헤어지자 말을 먼저 하네. 그래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자기랑 사귀는 게 힘들어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점점 나쁜 놈몰아가는 거야. 아닌데? 건가요? 그 여자애가 오히려 고마적인거 같은데? <웃음> 만나면은. 좋아야 되는데 지치는 거야 사람이 맞아 맞아 맞아 뭔가 나는 계속 말을 해야 되고 뭔가 분위기를 계속 유도해야 되고 제가 뭐 리드를 하려고 해도 뭐 돌멩이를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밀당을 하려고 해도 뭐 벽돌을 미는 것도 아니고 그날도 되게 별거 없이 고백받고 헤어질 때도 별거 없이 헤어지고 내가 헤어지고서 좀 열이 받았던 거는 다음 여자친구랑 되게 이것저것 막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건... 거기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지 굉장히 아껴줬어. 음... 아무 일도 없었던 게더열받네 진짜 <웃음> 소리랑 사귀면 제일 힘들었던 거는 모든 걸다 통틀어서 무드가 없어. 200일 넘게 만나면서 200일 내내 무드는 없어. 뭐 그런 타이밍, 기회가 있어도 못 잡고 <웃음> 그런 맛은 있지. 착각했어. <웃음> 그게 다잖아. 그게 끝이잖아. <웃음> 한명더 주시겠어요? <웃음>